에외리문답 109번째 강설입니다. 죄 경중 11번째. 시간이나 장소가 어디인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 죄가 무거워질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복문은 11기야 5장. 1절부터 20, 27절까지 음. 연왕기약 5장 1절부터 27절 구약성경 음. 568페이지입니다 음. 5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라 운동 병자더라. 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지바의 하나를 사로잡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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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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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색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웃음>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르대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대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하니라 나만이 가로대 그러면 청컨대 노세 두발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에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에 당해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 내려서 맞아 가로대 평안이냐 저가 가로대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볼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옷두 볼을 아홀로두 사원에게 지우메 저희가 개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아시가그 물건을 사완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서, 집에 감추고 저를 보내어 가게 한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되게들어 내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씨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이 아람이, 아람 나라가 생긴 거는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그 징계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적들을 일으켜서 <웃음> 이스라엘을 그 향해서 대항하게 했지요. 솔로몬이 이제 이족들, 후비들, 뭐 여러 그 그릇된 그 종교들까지 다 받아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놨어요. 기독교 안에 그것 때문에 그 때문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의 그 왕으로서 이제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은혜왕국이 정상하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 흥망성세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나 그냥 국제적인 그런 뭐 국제정세 세력 싸움으로 그 나라가 뭐 흥하고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지리할 나라를 지리하시고 패할 나라를 패하시는 거죠 여기 그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아람왕, 나만 장군 이 사람도 이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을 누리게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방나라 장군도 <웃음> 이렇게 세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아 시대 때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이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인해서 뭐 애초에 이스라엘의 출발이 여로보암의 형식적인 종교로 출발이 됐. 됐는데다가, 이제, 갈수록 악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를 취하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람이. 정상하게 자라가지 않으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가지고 그, 사실은 언약의 큰, 저, 본 줄기는 유다로 흘러가는 거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할 일이 있거든요. 열두지파로서의 그,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그들이 이미 언약의 본, 본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냥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 가야 할 것을 취해 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우상에 빠지니깐엘리아는 기근을 선포하잖아요 기근 선포하고 <웃음>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알 선지들과 저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죽이 죽기, 죽기를 소원하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말이죠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사실은 엘리사가 그 시종으로 따라다니다가 두 배의 곱, 곱조를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 나나 안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그 패러다임 그 특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패러다임과 그 그 같습니다. 모티브가 가, 같아요. 같 그래서 꼭 엘리야의 사역은 꼭 세례 요한과 같고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권능의 사역하고 같습니다. 그 이적적인 일들이 엘리사의 사역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이 이스라엘나라 안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만 이게 에게도 이제 가게 한 소녀 여종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과정인데. 근데 그, 나만의 그 태도를 보면, 철저히 그 세상 사람의 종교성이나 안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엘리사의 사역이 상징적인 하나의 권능의 사역, 특별한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사역을 모르고 이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치, 치료 방법이나 구원 방법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항상 그래요. <웃음> 음, 세,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봐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해석한다고. 그 성경에서 명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버려요. 이게 참 이상,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또 정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수 있어요, 그 타락한 인생의 시각에서 보면 뭐 그게 그게 이제 정상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그참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자기 종들의 얘기를 다시 듣고, 순종하고 병이 났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난 것에 고마워가지고, 예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죠. 자신의 사역이라는 게, 이방 장군에게 뭘 받아서 뭘, 그 거기 보탤 일도 없고, 더할, 뭐, 거기, 그, 뭐, 그것 때문에 그 의미를 희석시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하시는 이제 계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 되잖아요. 이게 참 묘한 존재예요. 모세와 여수와 호 시대 때그 다단, 온, 뭐, 고라 이런 자, 자손들하고 그런, 그런 성격하고도 비슷해요. 뭐, 아까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 사도들 중에서 뭐가로유다를 뭐 얘기했는데 그 사고하고도 비슷하고 지금 구속사안에서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 탐욕에 탐욕에 그그 그 눈이 멀어가지고 선지자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선다 선지, 그 선지 생도 핑계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에 눈, 눈이 멀어가지고. 응? 탐심으로 인해서. 근데 주님, 그 엘리사는 그걸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웃음>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 <웃음> 그 엘리사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때냐? 시간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그 기적적인 구속 사역을 그, 그, 나타내는 그런 인물로. 그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을 때, 그, 그, 이제, 그, 뼈에 죽은 자들이 접촉되어서 살아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권능의 그 사역을, 이적의 사역을. 근데 그런 구속사 안에서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하시는 그, 자기 사역에, 사익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나가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걸 하지 않고 말이지 개인의 사욕이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면 그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뭐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고 예? 이적을 행하는 것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이게 아주 아주 못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의 부정적인 내용은 다 우리 죄인들의 것이라고 나는 그이 계하시의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내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질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주셔서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산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익을 취하고 자기 미래를 꿈꾸고 말이지. 이게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니까 개아지가 이거 숨긴 거잖아요. 예? 자기 행복과 번영을, 현실적인 행복과 번영이 가장 코앞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부정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간과 관련해갖고 그 증거구절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뭐, 이제,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된 죄 경중에 대해서 음. 보도록 합니다. 죄 경중에 관, 관련된 마지막 범주예요.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상황. 그, 넷째, 그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넷째 내용. 넷째로는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 밖에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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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뭐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또 은혜가 뭐 많으냐 적으냐 은사가 많, 많으냐 적으냐 또 사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피해자가 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죄를 짓거라면 그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거. 그리고 또 위권세. 예, 우리 위권세에 대해 뭐뭐 뭐 교회 사역자나 또 부모나 국가기관의 그 통치자들 뭐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어진 죄는 더 무거운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 진 것보다도 그리고 범한 죄의 본성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죄가 어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어 <웃음> 무거워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웃음> 뭐, 율법과 관련해가지고, 또 그거 우리가 그 살펴봤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조문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고, 또, 마음의 품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 또 죄가 더 무거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고 또뭐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뭐 이런 것들 양심의 찔림 공적이고 사책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 이런 것들을 거스르면 죄가 더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슬릴 때 이제 죄가 더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본건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리하게 오만하게 또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또 죄를 지을 때 즐거워하고 또 죄짓기를 계속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죄를 지을 경우에 죄가 더하다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음. 아,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이제 중첩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작성한 신학자들과 그분들이 속한 교회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필 그 살핀 세계 범주로 끝나지 않고 죄를 범한 시간과 장소 같은 상황도 사실을 따져. 따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17세기에 살았던 개혁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성신의 거룩한 감화에 주목하고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거룩한 감각이 점점 상실, 상실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죄가 이렇게 철저,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살피는 태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지 조금이라도 뭐 그렇게까지 할것 있나 그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죠 한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나 사람이란 그 스스로 죄와 악 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한나죄 밖에 없는 인생을 뭐라고 했는가?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와께서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홍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노아의 그, 노아의 그 심판은 그 종말의 심판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의의는 구원되고, 불의한 자는 심판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웃음> 그, 표상적인 사건, 사건이 되는 거죠. <웃음> 아무튼 그 육체가, 아, 됐다.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고 했는데, 셋 계열의 자식들과 가인 계열의 자식들이 섞인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봅니다. <웃음> 여기 뭐 네피림도 사실은 그런 어, 그런 시각에서 이게 원래 그 고대 그런 농경 사회나 그 그런 이제 초기 사회에는 외적으로 그 힘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그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게 늘 그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과 그 합해서 혼인을 하니까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는 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탐해가지고 뭐 아이를 낳다 그그 그 후손이 네피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화적인 얘기고 맞지 않습 <웃음> 이게 그 문맥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철저히 이제 혼인을 해도 그 세상에서 뛰어나게 보일 것, 신물로 삼을 만한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음, 똑똑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이런 건강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육체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떠나서 스스로를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여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그 아주 장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철저히 육체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시각을 가지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과 혼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튼, 고달락 다음으로. 신자라도 스스로는 이처럼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곳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마다 본질적으로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도를 믿고 그리도의 거룩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고, 때로는 병들 수 있고, 때로는 아주 권세를 얻을 수 있고, 권세에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신자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걸, 그걸 피하려고, 뭐, 더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런 권세 있고, 그런, 그, 뭐,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어, 어느 것도 우리가 그리토를 믿는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토, 오직 믿음, 오직 <웃음> 성경, 오직 영광이죠. 네. 예. <웃음>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토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숱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은 당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실다름인 것이고 문제의 시가 뿌려진 상태에 고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의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그런 일은 재림 후에나 가능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낮 인생인 우리 자신이 문제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의 바울 표현을 빌리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웃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신과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는, 이제, 신자로서의 인식 원리가, 삶의 원리가, 인식 원리도 되고 삶의 원리도 되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거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면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 안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죄의 현실이고 죄가 문제 중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그리 또 안에서 이 죄를 이기고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뭐 교회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뭐, 뭐, 여러 문제들이 신령한 문제라든가,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뭐다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현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요즘 주일 저녁마다 배우는 죄의 경중에 관한 문답은 거룩한 감각이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사는 교회에 아주 고귀한 유산이 아닐 수가 없다. 언제든지 죄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곤욕스러운 것입니다만 다만 그리토 안에서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니냐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토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토께서 죄와 사망에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그리토 안에서도 그리토 안에서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평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평생 그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평생 회개하며 풀어가야 하는데 연약한 사람이 해결해 나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서 다른 또 문제를 얻기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의 신자는 늘 죄를 무서워하고 특별히 중한 죄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럴지라도 그런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만 그 죄의 그 회개의 길은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실로와 한낱 인생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동반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장차 그리도 안에서 완전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현실로 고통당하는 그때에도 주님 안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떨어지지 않니냐고 넘어지고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 영광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신자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개의 그 애국정신을 가, 가져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통해 다들 내빼는 중에 그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또외국의그 용병들도 또 자원해서 인류애를 발휘해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일국의 그 민족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인류애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존재가 무력하게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가 없다. 교회 일을. 그러면 풀려지지가 않아요. 사실. 뭐, 알아서 누가 하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가지면, 교회가 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늘의, 하늘의 방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방도,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을 해도 그게 사람 됨의 본분이고 하나님 앞에 피저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어, 책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무,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항상 개인주의적인 생각. 자기를 교회 아로서 생각하지 않고 분리된 생각. 그렇게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고 문제 위에 문제만 자꾸 쌓입니다. <웃음> 이게 코로나, 이게 위생준칙이라는 게 그거 우리 몸의 약함을 다 알고 그걸 방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균들을 나름대로 방어해 보려고 다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뭐,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늘 손짓기를 한다든가, 뭐, 에? 마스크를 한다든가, 나갔다 들어오면 목욕을 하고, 뭐, 깨끗이 그 청결을 유지한다든가, 그, 그 상태를 아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죄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사단이 활동하는 걸 알고 있고 육신이 연약한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알고 그 죄된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다 방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 살아서 진짜 살아, 온전한 대로 장성해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맨날 공부해. 은혜만, 은혜를 생각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뭘 맨날 음. 죄 갖고 이렇게 름험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 육신으로 기울어져 있고, 아주 세상에 천착되어 있고, 그런 사단의 미혹에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그 주의하지 않으면 뭐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경우를 따져서 죄 경중의 문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그 순서를 쫓아서 증거구절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그 열한기야 5장 26절,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가 아람나라에서 기둥 같은 존재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서 이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한거죠 물론 한 소녀 조, 조, 노예에 의해서 그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이일 때문에 그 뭐?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죠. 근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기에게로 나아오게 하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자기 방식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종들이 시키는 대로 또 돌이켜서 여기 순종해가지고, 어, 났어요. 요단강물은 사실은 그 우기 때가 아니면 굉장히 뭐 강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 위에 저기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마니아 그 폭포에서 내려오는 그 물, 물이 많을 때좀 강같이 보이지, <웃음> 그리고 또그 갈릴리 이 바다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 사해 이게 이게 해저 뭐 400m 그그 그 아래에 존재하는 호수고 그 바다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 아주 굉장히 그 물이 약합니다. 탁하고 탁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람 나라의 그 강하고, 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웃음> 그런 유당강에서, 그,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사람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안목을 다 뛰어넘어서, 그 병을, 이제, 치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물, 그 예물을 내물이 아니라 예물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거부를 했고 근데 게하씨가 그걸 받았습니다. 몰래 가서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가지고 제물을 어, 탐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생도 뭐 핑계를 대지만 이게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자기가 뭐 이제 사욕 때문에 그렇게 한거죠그은 <웃음> 그한달한테 5, 2벌을 요구해지면 더 해주잖아요 아무튼 자기네들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어떻게든지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고 싶은데 안 받으니까 참 난감한 처지에서 또그 계하씨가 굉장히 그약은 사람입니다 그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산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웃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그, 이제, 그 약은 것이 아주 탐욕으로 작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음. 그니까, 아무튼, 이게 거짓말에 대해서 무슨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와서 달, 달, 랬는데 이게 다, 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아니면 세상 것들은 그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웃음> 그 이제 수단을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수단은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면 수단 자체로 어. 한몰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많을수록 교회 행진에더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을 잘 이루었다고 또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과 결핍과 부족과 실수가 혼합되어 있는 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기에 도취돼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로를 끼치는 면들을 생각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겸손하게 되죠. 자기가 뭐 괜찮아서 뭐뭐 어, 뭐 똑똑하고 뭐 권세 얻고 그런 줄 알면 큰일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수단들을 가지고 자기 이제 수단 안에 함몰되는 건데 그건 안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공적신앙고백을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평생 세례받은 것이나 공적신앙고백한 것만 한 사실도 없죠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을 넘어온 거니까 얼마나 그 기억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평생 세례받은 사실,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이신 이 사실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혹 발생하더라도 죄로 말미 아마 아, 그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그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예 <웃음> 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앞만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자신은 그보다 더한 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과거에 자신이 행한 어떤 행위도 현재의 어려운 현실의 원인이 다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는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는 날마다 죄책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자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살피고 회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하신 언약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늘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늘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뭐, 잘라서 뭐, 뭐 하는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때를 묻히고, 누를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써나가시길 기뻐하시니까 드려갑니다만, 주님 자비를 더 베풀어 달라고, 그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항상. 그게 이제 참된 회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자기 죄를 철저히 살피고 그 약속 위에서 자신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좌절하지 않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행위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연구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충실히 드려도 이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내가 예배를 봉사를 또뭐 전도를 또 교제를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이 있어야 참된 회개를 하는 그 위치로 나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세례나 신앙고백이 중요한데 세례받고 신앙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제는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나 신앙고백은 출발이 아닙니까? 앞으로 평생 참된 회개의 태도로 주를 믿고 살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그 서약을 마음에 새기고 세례나 신앙고백 직후부터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게 우리 책무잖아요. 아,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캬, 정말, 만사가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 거기 뭐, 정체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더올라가야 돼. 더 장성하고, <웃음> 진짜 누가 봐도, 아, 그리토를 본 듯한 그런,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전에 세례 받고 신앙 고백을 한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그, 그,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있고 결단의 의미도 있고 서원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 내가 지나간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이전의 죄를 끊어내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례를 끝나는 게아니에요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써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일에 드러내, 드러, 그 일에 드러내신 그 영광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행한 거기에 우리를 자랑하는 대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가 노력을 더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뭐. 그걸 새기면 안 된다. 그 누가 보면 17장, 10절 말씀처럼 늘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 그냥 본,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우리,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되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행한 거기에 우리를 자랑하는 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신 그 사실이 있을 때, 우린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니까, 우리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그리도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높은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외적으로 뭐 어떤, 뭐뭘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웃음> 주님의 신령한 도구로서 쓰일 때 제일 자존감이 높은 것 사람이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은행에다 돈을 잔뜩 넣어놓고 세계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예? 쉴때 마음대로 쉬고. 근데 그거는 일반 철학자들도 도피라고 그래요. 도피. 그, 그게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진 않고요. 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뭐,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그 행복,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버리고, 예? 전염병이 돌고, 내가 죽을 병이 들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 사, 사람들은 그렇게 도피하는 게 최고가 아니고, 진짜 자유는 그렇게 도피하는 자유가 아니고, 직면하는 자유라고 해요. 직면한. 모든 문제를 뛰어 넘어가는 게 자유라고 해요. 힘들어서 피하는 것을 뛰어 넘어가는 게 진짜 역동적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한시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한계도 모르고 세상에 그 생리도 모르니까 절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고 사단에 미혹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고 그냥 내일을 모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굶고 참아서 나중에 배불리 먹고 먹을만한 본문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판인데 그러면 잘 살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창조주와, 그, 또 그, 그분의, 우리, 우리의 구속주와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목표한 대로 안에서의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인내가, 고난과, 그, 슬픔이 의미가 있는 것. 기쁨도 의미가 있어요. <웃음> 결코 우리를, 그 편하게 하고 자유로, 뭐 자랑하는 뭐자데 나가면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죠. 이 긴장은 한낱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네.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내가 지킨 위생준칙으로, 내가 어, 지킨 세상의 재정법칙으로, 소유법칙으로, 내가 지킨 무슨 정치법칙으로 뭘뭐 나를 유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자유롭고 늘 참된 기쁨이 고 개아씨가 <웃음> 그, 그걸 몰랐던 거예요. 코앞에 것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게 패러다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패러다임. 또 엘리와,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 있고, 그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동일한 원리대로 움직여 나가요. 사도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성신의 인도가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뜻을 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생무이고 영광이고, 자유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평강이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거룩한 긴장인데, 그게 없으면, 이제 눈앞에 이, 이게, 탐욕을, 탐욕을 부리면 자기밖에 못 봐요.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웃도 보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